잘 버무리면 식감 같은 거는 잘 예민한 음. 편이 아니라서갓 크리스피 아, 버거. 음, 최근에. 음, 생초를 찍어 먹는다고 마요네즈에다가. 여수 언니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고 어. 싶어냉초가 맵잖아. 이렇게 먹으면 안 맵고 괜찮다. 먹어보자. 괜찮아. 잡고, 이게 암티티 맞아? 하늘색을 <웃음> 다 깔아놓으면 되나? 밑에? 아그냥 아예 안썼다아 <웃음> 열두, 열네 개. 그래도 뺄야겠는데 몇개야? 지금 한.. 어, 다시 세요 아, 품목개 20개. 품목에를 더 달라고? 아, 잠시, 잠시, 잠시, 잠시. 1 어, 4 어, 어, 개. 아또있개요할수 있는 거는거더해있 되나? 아, 다시 깨면될거같은데 이제... 야되 3, 뭐 5... 1, 2, 3, 4... 결고 동일한 고 영상 찍어보 미친놈이라 고 보니 초점이 안 잡히네 리뷰 이벤트로 받은 계란찜 제트들은 <웃음> 모르겠다 그래도 계속 물에 빠졌다 이거 <웃음> 노래 창법이 <웃음> 진짜 옛날 창법이다 <웃음> 이거 진곡 드라마야? 등에 다는으로집수 저희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난방 텐트를 설치하고 침대를 TV 앞으로 빼고 소파를 계단 위로 올렸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을 치우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을 좀 치우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또 시장을 가자고 해가지고 시장 다녀와가지고 집을 치우려고요. 난방 텐트 설치한 지 3, 4일 정도 됐는데 침대 순위를 위한 획기적인 발명품. 이 안에 있으니까 진짜 딱 갇힌 느낌이 나면서 좋더라고요. 색깔도 꽤 다양했는데 이 민트색이 마음에 들어서 민트로 샀어요.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있어가지고 립밤을 넣어놨어요. 지퍼 사이로 충전선을 또 빼가지고 이렇게 휴대폰도 충전 중입니다. 메시망이 또 있어가지고 위에 뭐 이렇게 물건을 얹혀놓을 수 있대요. 네. 귤 같은 거 올려놓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이거 용도는 모르겠는데 숨구멍 같은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거리가 있어요 여기다가 조명 같은 거 걸어도 된대요 진짜 텐트처럼 제가 설치를 잘못해서 약간 치우쳤어 이게 가운데라 치면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치우친 모습 보실 수 있고 고리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경을 걸어놨어요 네. 안경 쓰고 싶을 때 꺼내가지고 쓰면 되고 다시 걸어놓으면 되고 개구멍이 하나 더 있고 둘, 셋 구멍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설치를 잘 못해가지고 삐뚤해요 뭐. 무너지진 않더라고요 뭔가 진짜. 모양이 예쁘진 않아요 텐트 속에 끝! 전기장판 켜놓고 이 텐트 안에 있으면 저희 집에서 느껴보지 못한 훈훈한 공기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전기장판에 몸을 지지면서 찬 공기를 느끼는 걸또 좋아하거든요 밖에 창문을 또 활짝 열어놨어요 밖에서 진짜 야영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좋은 포인트 아침부터 따수미 난방 텐트를 영업해봤습니다 다됐야형밖에안치야 너네 <웃음> 저번에먹나 <웃음> 아침 리가 <웃음> 음. 먹어 빨리 죽는다 4개 다 <웃음> 이 너무 빠 음, 이건 알루미늄같아 이거 알지? 약간 새그라운 캔디 아 같아. 이건 뭐지? 새그라운 캔디? 나는 까르띠 좋아하니 불라리 베이비콩 아. 5만원인데 아. 괜찮겠나? 아 2만원이라고? 원플러스 원이 하나 만는데 <목소리도> 핑크할까? 아, 이거 안 되나 봐. 이렇게 오래 있었단 말이야. 염색 완 아주 마음에 들어요. 환경이나 어? 피부 좋아졌다. 먹어 먹어 먹어 밥 먹어 밥 먹어요 착한 강쥐 밥 먹는 강쥐.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먹지마! 먹지마! 먹을까지 저를 입 담으로 주면서 앞목 길어지는 느낌 받아보세요. 숨들이 마시면서 척 쭉쭉 세웠다가 억지로 뒤쪽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턱당기고 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소라, 가자. 이소라, 가자. 가자. 아, 우와. 오늘 응, 가자. Önceden <gülüyor> gelenler <gülüyor> <gülüyor> 시간 시간이 남아서요.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하았을까 아침에 당신과 함께 눈뜨고 싶어요. 인증샷다 먹지 마. 아, 송장을 뽑고 해야 하는 건가? 왜? 이걸 다 들은 거 이거 뭔지, 뭔지 알잖아. 어. 또 마리가리. 나 지금 바 구웠을게. 핸다러블아 패턴이 있지. 만약에 잘못 가가지고 친고 해가지고 이런면 저도 아직 계송 실수하는 스타일. 초보 사장. 오늘 저녁은 새우 볶음밥이고 액젓 두 숟가락을 넣었는데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간을 봤더니 너무 짜더라고요. 한 숟가락 정도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집에 지금 액젓 냄새가 나가지고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목소리> 현 생선을 하고 본 인터넷 뉴스 다 봤고 이거 뭐냐 출장시보야 스타시편 보면서 저녁을 마저 먹어보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브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출장시보야를 챙겨봅니다 청하 선배님의 롤러코스터 정답! 아, 좋다! 아, 유나인 전... 아부치! 아부치! 아부치! 치치 선배님 대패 정답! Beak! 재기 있는 이니다요기기는 자. 기는 자. 재기 있는 자. 재기 있아 자. 재기 있는 자. 재기 있는 자. 재기 있는 자. 재기 있는 자. 재기 있는 자. What color is your house? What color is your house? My wallet is red. My wallet is brown. My wallet is brown. 91점 Her shoes are blue. These sneakers are white. Do you want to ride? What are those? <웃음> 89점 이제 아이크림을 발라줄게요. 세럼을 7갑을 해가지고 얼굴이 지금 반짝반짝해졌는데 힐러로 눈가를 한번더 조여주겠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번에 장난은 실내용 부츠거든요. 패딩 슬리퍼를 살 곳. 털이 막이렇 복슬복슬해가지고 엄청 따셔보이잖아요. 근데 별로 안 따셔? I can never be a racist Wake up every morning, just curious For me, t h e s a scorpion Dr. k t o r a m r o k e He's also a lawyer We're still good-bye But as long as you... It... 호박파차 이제 설거지 안 하고 잤거든요 밀린 설거지를 또다후다 해보겠습니다 짠! 좀더 완벽한 침대 손이 라이프를 위해서 베드 트레이를 주문했어요 근데 상태가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소독티슈로좀 닦아주겠습니다 때 같은 건지 색이 원래 이런건지 새하진 않고 크림 아이보리 느낌이에요 많고 많은 베드 트레이 중에서 이 녀석으로 구입한 는스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홈이 있어가지고 아이패드를 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컵폴더컵폴더가 있는데 텀블러 커가지고 텀블러는 안 되네 이게 좁아가지고 컵이 안 들어가네요 작은 컵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종이컵은 되겠는데 집에서 종이컵을 안 쓰잖아요 크기가 안 맞는 게 되게 아쉽네요. 이게 예, 만원짜리여가지고, 만사천원 주고 샀거든요. 견고하진 않아요. 무일 치료 하 거나 한편 주관 에는 소 경이. 아씨 아 151만원을 꼬았어요 아씨 고돌이 가자 고돌이 그리고 나고 보고 얼마야? 133만원? 꼬~~먹고 먹고 먹고먹고아씨 제가 제일 로다가 싫어하는 콩짝 미션이 나왔습니다 아씨 이봐 아이씨 아 짜장면 아씨아씨 주전자 어? 아니요? 이걸로 어떻게 청소 야, 이주름 니가 와서 해라. 어, 빨리 가열해서 해. 이주름 근데 백도씨가 맞나? 왜래 뜨끈한 <웃음> 어디서 봤느냐? 얘네가 입을 벌리고 있어. 나는 많이 는다 이렇게 먹으면 되각나지애좀술튀 뭐? 마리... 갑자기 왜이렇 입을 와달아서. 맥주 짠으다 깨졌잖아. 누가요? 그거 좀 날개를... 너무 응. 음. 양이 작지 않아? 이0 3 7 0이래서 음... 여기 <웃음> 차 진짜? 너 여기서 맨날 충전하는데 아이폰이 없더라고. <웃음> <웃음> 어이 옛날 생각나노아 이거 안 된다 재밌다. <웃음> 김남 <김남용으로> 영 해라. <웃음> <웃음> 음음 <웃음> <웃음> 아잘안 되노. 아이 조합은 괜찮아. 이 블랙에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뭘> 응. 내가 한번 찍어볼게 이거 한번 따라 봐봐 봐봐. 이거 여기에 하나를 이렇게 따르면 돼? 음. 근데 자연스럽게 아, 이거를 음. 따르고 그러고요리가 이제 들어서 짱하는거 찍고 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명 근처에서 짠할까? 어 음. 이거다 아, 따! 나 이제 동신이있는 멀리서 이렇게 한번 와봐 네 팔, 네팔 이렇게 음. 깔끔하게 그냥 야 어? 안 끊을게 이